집가 가는 거예요. 네. 집에 같이 가는 거예요. 당연한 거 아니에요. 그래요. 전 당신 집에 갈 거예요. <웃음> <웃음> 이거는 <이것도> 좀 그런데요. <웃음> 아니요 진짜 진짜 잘 모르겠는데 소개팅에 나가본 적이 없어서 여자들은 어떻게 하면 소개팅 점수가 낮은 건가요. 예쁘면 <웃음> <웃음> 내가 원하는 멘트다. <웃음> 미도가 매달려가지고 제가 마트를 소개해 줬는데 마트는 밥이나 어 먹자 하고 나온 상태 액션!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밥 드셨어요 아니요, 너무 배고파요 지금. 뭐 드시고 싶으세요? 여기 족발집이에요. 아저고등치인줄 왔는데. 아 여기 마늘족발이 유명해요. 마늘족발이요? 네. 네, 그래 여기 마늘족발 하나 주세요. 예, 갖다 드릴게요. 여기는 식전빵이 유명해요. 식전빵이요? 네. 아 족발집에서? <웃음> 여기 시, 식전빵 언제 나와요? 잠시만요. 스포더 주세요. <웃음> 저 보고 싶어 하셨다고. 아 근데 솔직히 말 사진이랑 좀 다르셔가지고. 제가요? 네. <웃음> 아 지금 몇 시지? 한 시간밖에 안 남았네요 뭐가요? 9시까지요 9시 문 닫구나 아 이게 직접 빵이에요 아, 아 이게 마늘모양 마늘빵을 마늘? 마늘 유명하게 해요 아 진짜요? 네. 제가 먹여드릴게요 아, 아. 아 벌써 이렇게 습득적으로 하시나요? 네 아유 맛있다 아 당신도 먹어봐야죠 나. 아니요 괜찮아요 아. 저 마늘 아래드기가 있어가지고 음 맛있다 맛있죠? 네 드셔보세요 아어마맛있 그, 네. 슬프셔야죠? 먼저 슬프 스면안 돼요? 아아 나 드세요 <웃음> 근데 혹시 취미 생활 있으세요? 네 혹시 취미생활 있으세요? 네저 취미가 진짜 많아요. 뭔데요? 돌보기요, 여자 보기로 돌보 같이 하고. 아홉시 9시... 아시 뭐? 여기 문 닫는데 저희 한 시간 보고 끝나요? 아 여기 홍대니까 바로 신촌 넘어가요? 네? 신촌에 <웃음> 아니 신촌에 신촌 저희 집이 있거든요. 신촌이요? 아 바로 네. 집으로 갈순 없잖아요. 아 그렇네. 음 그렇죠. 저 달라갈게요. 너무 부적이지 않으세요? 살리는 달라요 사람이. <웃음> 마음이 싹 사라졌어요 왜? 나 여기 돈못 내겠어요 아 제가 낼게요? <웃음> 네 제발 <웃음> 저한테 안 웃어줘요 충분히 많이 웃어준 것 같은데? <웃음> 개소리야 나가 지랄하니까 웃은 거잖아 나. <웃음> 그래, 이렇게 웃어야지 내가 내가 하면 은이리 <웃음> 웃잖아 너아 뭐. 너무 잘 사진이랑 달라서 못 만나겠어요 <웃음> 자 그러면 은 적극적이게 대시하시고요 웃으세요 네 알았어요 <웃음> 어떻게 웃는, 웃느냐 다시적이지 말고 진짜 웃어서 웃는 게 아니에요 네 이거 아니에요 알았죠? 제가 언제 이래요? <웃음> 네, <웃음> <웃음> 모함이에요. 주의 드릴게요. 자, 시작하세요. 네. 휴!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잘 지내셨어요? 처음 뵙는데요. <웃음> 아, 그동안 잘 지내셨냐고요? 아, 요즘 힘들죠. <웃음> 왜, 왜요? 경기가 안 좋아요. 요즘 경기가 안 좋아요? 우리나라 경제 선정률이 마이너스 2%래요. 아, 진짜요? 네. <웃음> 세상에. 무슨 일 하시는데요? 저 여섯 편집해요. 아 영상편집이요? 네. 저 거기에 관심 되게 많아요 진짜요? 네! 대표적인 뭐가 있어요? 거기엔? 저요? 키스신 보기가 있어요 아 키, 그런 걸 어떻게 해요? 그러니까요 아, 민망스럽다 앞에서 하, 하는 거 보니까 정말 못 보겠더라고요 헉, 그런 거막 편집도 하세요? 네 하죠 와, 편집할 때못 봐가지고 요 그냥 중간에 따라서 넣었어요 아 진짜요? 어쩐지 막아이저 모르죠 이거는 <웃음> 어머 대박 일단 주문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주문이요? 네아 제가 이미 다 시켜놨어요 아 진짜요? 네. 저 먹고 싶은 게 있는데 아, 마늘 족발이요한번 드셔보세요 네아 드셔보시라고 하세요아 이거 포장 아 포장하는 서 드셔보시라고 같이 집에 가는 거예요? 네? 집에 같이 가는 거예요? 당연한 거 아니에요? 그래요? 전 당신 집에 갈 거예요 <웃음> 이거는 좀 그런데요? <그렇네요? 웃음> 아 사이드 드시랑 드세요? 없으시아요사이 뭐라고요? 아, 사이드 지시아 진짜요? 음, 고맙습니다 아다 먹었으니까 나갈까요? 네 성공 아니야? 어요네 왜요? 피드백 다 수용했다 아니? 네요잘 웃고 적극적이네요 <웃음> 소개팅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장 수줍어 하시면 좋아요 수줍어 하시는 모습이 정말 멋있더라고요 아 약간 적극적으로 하라고 뭐라 했잖아요 <웃음> 수줍은데 빼면안 되는 거지아 나가요 이런 거? 그거 여는 게 아니라 여는 게 아니라 갖다 박는 거잖아 이거는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유진 씨가 소개팅에서 간절하게 점수를 따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떻게 하게된 거예요, 저를? 유튜브. 어 안녕하세요. 아, 안녕하세요. 처음 뵙겠습니다. 아, 예, 처음 뵙네요. 되게 영상보다 실물이 훨씬 나으세요 그런 음. 소리 많이 들으시죠? 아안듣지 않는 편이에요. 아 진짜요? <웃음> 어떻게 알고? 아저 유튜브 그 소개팅 나오신 영상 보고 되게 아, 마음에 들어가지고 아 정말요? 어떤 부분이 이렇게? 웃는 부분이 아 웃는 부분이? 네 혹시 오늘 소개팅 몇 시까지 하실지 <웃음>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? 네 그럼 저 일찍 가봐야 될까요? 왜요? 축구 경기 봐야 돼가지고 아 그럼 저도 같이 따라가서 봐주세요 어? 축구 좋아하세요? 그렇게 막 맨날 챙겨보는 편은 아닌데 어. 그래도 보긴 해요 어? 정말요? 네그 축구 좋아하는 거 맞으세요? 근데 저 하나 말할.. 드릴 게 있는데 네네네. 제가 축구를 그렇게 막좋아하진 않았는데 네. 아, 정훈 씨가 축구 좋아한다는 얘기를 듣고 어제 밤 새서 축구 경기 다 봤거든요? 그래서 손흥민 씨 좋아한다고 해서 손흥민 씨 나온 경기 다 봤어요. 그래서 제가 빠져버렸지 뭐예요. 어제 하루 만에? 아이 여자 어떡하지? 축구 오늘은 첫 만남이니까 네. 축구 보지 말고 네. 집에서 밥이라도 같이 먹을까요? 아니요, 영화 봐요. <웃음> 진짜요? 무선 영화 좋아하신다고 들었거든요. 어 네, 맞아요. 엄청 좋아하거든요. 어, 네. 영화 보고 술 마시고 오늘은 집안가랍니다 네. <웃음> 말투 뭐야? <웃음> 안 갈랍니다 <가릅니다>, 뭐야? <웃음> 이거는 진짜 왔던 걸음이랑 가는 발걸음이 너무 달라지는 소개팅 정말 당신 이대로 하면 소개팅의 고수가 될수 있을까요? 소고 어. 노력을 했다는 거 뭐를 좋아하는 취미를 알고 자기가 좋아하지도 않은 건데도 이제 조사를 했다는 거 너무 좋지 않나? 기간적인 사황은 30분 지각한 20분 20분 아이 친구가 나를 소개시켜달라고 했는데 <웃음> <얘가> 늦은 거예요? <웃음> 야 최악이다 나 늦는 거 진짜 싫어하는데 그러니까 가망이 없는데? 别 n 哦 아 죄송해요. 아, 늦어가지고 네. 에이, 아. 아, 별로 늦으셨네요? 이게 몇 분이죠? 아 음. 제가 집에서는 20분 일찍 나왔는데 밖에 눈이 와가지고 버스가 많이 밀리더라고요. 그래서 아, 앞에서 그저. 차 사고가 났는지 아또차 사고가 버스가 났어요? 버스가 안 움직여가지고 제가 진짜 저 원래 시간 내고 진짜 잘 지켰는데 이번에 그리고 죄송해요. 제가 죄송하니까 네, 네. 밥 맛있는 거 사, 사도 사 아니 밥은 제가 살게요. 아니요. 아니요. 제가 살게요. 아 제가 살게요. 아 제가 사게 해주세요. 아 싫어요. 그냥. 아 싫어요. <웃음> 아, 또... 다음에 그러면 그 용건으로 또 만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냥 오늘 제가 사고 깔끔하게 그러면 술은 제가 살게요 술까지 생각하시는 거예요? 네저술먹거 좋아하거든요 아 저는 안 좋아하세요? 저는 초면에 초면에 술먹거안 좋아하세요? 네. 그럼 다음번에 제가 술 살게요 아 그러니까 오늘 제가 밥 사고 아 여기서 끝내는 걸로 네네네 늦는걸 진짜 너무 싫어해가지고 아 진짜요? 제가 이렇게 피치 못할 사정으로 늦었는데도 제가 이렇게 <웃음> 그러면 제가 우세요? 달리... <웃음> 우시는 거예요? <웃음> 달리는 버스 안에서 뛰쳐내려가지고 달려왔어야 됐나요? 싱싱기 타고? <웃음> 아니 뭐그 정도는 또 아닌데 또... 어, 속상하네요 <웃음> 제가... 속상해하실 필요 없어요 제가 늦잠 자서 그런 게 아니었는데 뭐고뭐 아, 뭐 드실래요? 뭐? 지금 오늘 추우니까 네네네. 부대찌개? 부대찌개요? 아, 네. 아, 네 좋아요 부대찌개 이모 <웃음> 네, 부대찌개 한 개랑 면 사리 추가 라면사리요 라면사리 추가해주세요 네. 아 막걸리는 안 됐어요 아니면. 맥주 한 병이요? 아, 아. <웃음> 저희 짠할까요? 네, 짠하죠. 네. 안 드신다면서요? 그래도 먹어야겠네요 오늘. 네. 저 혼자 마셔도 되는데. 아니에요 저는 누구 혼자 마시는 거 보면 싫어해가지고. 아 진짜요? 네. 오늘 왜 이렇게 늦으신 거예요? <웃음> 저 늦는 거에 트라우마 있단 말이에요. 저 원래 진짜 늦는 편이 아닌데 오늘 눈이 와가지고 진짜 그 어쩔 수 없는 자연 재해 때문에 벌어진 일이어서 저 진짜 너무 억울하거든요. <웃음> 이거는 처음. <웃음> 저줄것 같아요. <웃음> 지금.. 지금 웃어 그냥 웃어야죠 왜 저를 보세요 또주연이한테제 얘기는 들으셨어요? 네주연이가 네. 저에 대해서 뭐라고 하던가요? 축구 덕후 맞아요 축구 되게 좋아요 예 네, 축구... 노래 좋아한다고 네 근데 지각은 싫어해요 다음부터 안 하셨으면 좋겠네요 저 그럴 일 없을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제 친구들한테 지금 아무한테도 전화해볼게요 아, 여보세요 주연이죠 아 주연이 아니에요! 네. 아 미도라고 제 친구 있거든요 아, 미도. 어. 음. 미도야 나 원래 지각 안 하지 <웃음> 어 언니 월요일 날 시간 1층 10분 동안 오잖아 그럼 들어줬죠? <웃음> 또... <웃음> 통화하는 건가요? 뭐 하는 건데 거죠? 어 아, 고마워 들었죠? 저 원래 이런 사람이에요 음...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죠 다음에 한번또 보는 걸로 그때는 진짜 늦지 마요 아 알겠어요 그랬죠? 걱정하지 마세요 아 그럼 잠깐 주연이랑 통화 좀아 네네네 어, 여보세요? 아 주연아 아니 너무 지금 너무 너무 너무하잖아. 아 근데 사람 좀 괜찮은 것 같더라고. 내가 계속 투자됐는데, 아어 괜찮은 것 같아. 괜찮은데 이제 잘해보라고. 알겠어. 언니 좀더 연락할게. 음. 아, 같이 가시죠 그러면. 아 네네 네. 좋아요. 네. 성공이 죠근데아 근데, 아, 근데 성공인데. 아 제가 되게 싫은 게 많이 있는데잘 받아줬네요. 나 나는 서른 여섯인데 엄마가 제발 맞선 자리 좀 나가라 네. 해서 나온 거. 저희 뜻이 하나 맞나요? 인수 씨 맞으시죠. 그럼 휴지, 휴지, 휴지. 사기실래요 네? 결혼하 아, 너 성공인가요? 네. <웃음> 저 성공했는데요, 갑자기. 성공. 성공하셨는데 <웃음> 일단 얼굴이 예뻐서 가지 <웃음> 성공입니다. 아, 그냥 성공. 먹혀 들어간 거예요? 주주 그냥 얼굴 성공. <웃음> 뭔가.. 른3 6 살에 주주 이렇게 만나면 바로 결혼해야지. 두 번째 상황을 정하고 가자. 너가 일이 너무 바빠서 시간이 없었어. 아 그런데 맞아, 맞아. 어. 그냥 주위의 사람들의 압력에 못 이겨서 나온 거. 좋은 거 같아. 근데 그, 내가 것 같아. 되게 너를 그러니까 주식사람들한테 내보내달라고 하는 거지. 어, 어. 너의 회사 동료. 오케이 오케이. 네 최과장님. 네네. 아 보고서요. 보고서 보냈습니다. 최대리 통영 보냈습니다. 네 알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 이사장. 님네 <웃음> 네, 이사장님. 네네. 아네 그건요 처리했습니다. 네네. 네네네네네 <웃음> 네네. 네, 박 회장님. 그래도. 아 클라이언트가요. 아그 CS 처리 잘 하고 있는데. 아 네네. 알겠습니다. 그 다시 한번 제가 알아보겠습니다. 예. 네. 다시만 말해주세요. 기다릴게요. 어어 어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다하셨어요아 네. 아 제가 죄송해요. 제가 일이 바빠가지고. 어 네. 계속 그냥 기다리고 있었어요. 아 감사합니다. 네, 진짜 많이 바쁘시네요. 아 진짜 전화 가 많이 와가지고 제가 핸드폰 여러 개거든요. 아 그래요? 네네. 취미가 어떻게 되세요? 이제 춤 추는 거랑 노래 부르는 거 하고. 어, 저도요. 그쵸? 저 스트레스를 춤이랑 노래로 푸는데? 맞아요. 그래서 좋아하신다고 해서 제가 열심히 배웠어요. <웃음> 와 너무 감동적이네요. 아, 나, 나이가 어떻게.. 저요? 저 28살이에요. 아, 아 저랑 동갑이네요? 네 맞아요. 우와 동... 친구 만나기 어려운데.. 아, 잠깐만 전화.. 전화. 네! 이대리님! 네네! 아 지금 저요? 아저 지금 여자친구랑 있는데? 아네 알겠습니다. 여자친구요? <웃음> <웃음> 아그바이 뭐냐고! <웃음> 그대 마음에 들었어. 나랑 함께 가지. <웃음> 이게 지금 내가 하는 건지 너가 하는 건지 나는 모르겠어 이번에요? 모르겠어요. 아니 이렇게 나를 위해서 뭔가 노래도 배우고 춤도 배우고 막 이런 여자가 있다는 게 사실 너무 감사하지 않나요? 그지 음... 않아? 아 바쁜데 막 기다려주고 어 바쁜데도 음. 막내거다 이해해줄 것 같고 음. 그렇게까지 노력한 여자를 안 만나? 나는 무조건 만나죠 눈을 많이 마주치고 많이 웃고 리액션을 잘해주면 아 남자의 호감도는 올라갑니다 그리고 남성분들은 보통 리액션 잘하시는 분들 정말 좋아요 근데 웃으면 안 돼요 아렇게만 나가도 아, 정말요? 저도 그랬어요. 뭐 이런 지면해야 돼. 요 리액션 잘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. 여기까지.